좋습니다. 원주의 이은, 또 다른 낭만 가득, 따뜻한 힐링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낭만덕터 김사로스이 네. 차원 기대로 돌아온 정정입니다. 어, 모두의 마음이 음. 정말 낭만덕터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다시 올수 있었던 것 같고요. 그만큼 너무 감동인 것 같고 모든 순간 정말 아무리 어떠한 상황이 와도 힘들지 않고 음. 이겨낼 수 있는 건 저희가 지금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어, 보시는 분들도 어, 기적적으로 저희가 다시 눈치고 돌아온 만큼 네. 그어느 때보다 더 마음껏 깊이 깊이 누리시고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고맙습니다.